여기, 여기가 여기 지금 리틀 아일랜드라는 곳인데요. 여기 저 콘크리트 기둥 있죠? 저게 280개가 모여서 조성된 공원이에요. 그래서 저게 2017년에 구상을 해서 2019년부터 공사를 시작하고 올해! 올해 완공된 곳입니다. 아주 어, 뭐라 그럴까? 신상품? <웃음> 신상? 제가 좋아하는 신상? 그래서 오늘 여기를 한번 가보려고 그래요. 여기 하이라인을 돌고 이렇게 오면 딱 좋은 코스인 것 같아서 함께 가볼까요? 갈까요? 좋아. 어우, 여기 진짜 좋다. 여기 그. 한국에 거기 어디야? 그 축구장 있는 동네 어디죠? 하, 너무 한국 오래 떠나 있어서. 아, 복도 말고. 하, 하늘공원, 거기 어디야? 몰라요? 뒤죽박죽 <웃음> 난리 났구나. 거기 어디랑 되게 비슷한데? 어. 저쪽으로 가볼까봐요. <웃음> <웃음> 걷기 싫은데. <웃음> 올라가지 말까? <웃음> 그거까지 왔는데 안올라가면안 되겠지? 공연장인가봐. 여기 공연장에서는 이렇게 그 공연이 있나봐요. 그래서 1시랑 3시 반에 공연이 있는데 이 QR코드 찍으면 스케줄도 볼 수가 있대요. 오 이렇게 허드슬리버 바라보면서 음악 들으면 되게 좋겠다 뭐야 <목소리> 날씨가 너무 뜨거워 근데 진짜 좋다 이렇게 여기서 뉴욕과 뉴저지를 다 바라볼 수 있고 너무 좋다 여긴 밤에 오면 진짜 예쁠 것 같아요 밤에도 공원 여나? XOXO 여러분 그 뉴욕 미니클립 중에 저거 그 줄임말 보신 적 있으시죠? XOXO 허그 액키스 앤 허그 액키스 애들 놀기 딱 좋게 돼 있네 여기는요 음, 한 번은 오세요 그리고 여름에는 오지 마세요 여름에는 오지 말고 해진 다음에 오면 괜찮겠어 오, 이게 그, 지대가 높으니까 더 더운 것 같기도 하고. 아무튼 여러분, 여름엔 오지 마세요. 뭐, 여름인데요? 예? 그니까 잘못 왔어. 아니, 아니, 이거 뭐볼 것도 많아 좋다. 막 오빠들 막홀륭홀륭 벗고 다니니까 뭐볼 거는 많아서 좋긴 한데 너무 덥네요. 애인이랑 오지 마세요. <웃음> 이건 진짜 언니, 언니의 조언이다. 애인하고 오지 마세요. 땀으로 범벅되는 얼굴 보여주고 싶으면 와도 될것 같아요. 여기 저렇게 운동복 차림으로 딱그 산책곡이 좋은 것 같아요. 해 지고 오면은 조금 햇볕도 덜하고 야경 불 켜지면 훨씬 더 보기 좋을 것 같아요. 밤에 오십시오.